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한 지 6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 중 사고는 이례성이거나 설명의무 위반 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20나 7.158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고지의무 대상 여부 피고가 계약 전알리의무 사항을 통해 망인에게 현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망인이 현재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자인 피고 측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망인은 2017년 8월 23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이틀 후인 2017년 8월 25일 L 주식회사와 사이에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시 2억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28일 피고와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 시점에 비추어 망인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계약정 알리의무 사항 중 현재 운전하고 있는 경우 운전차종에 해당하는 아래 번호 기재하라는 제리사항에 대하여 승용차에만 체크하고 오토바이라는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이사건 오토바이를 등록한 날인 2017년 8월 23일부터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7년 8월 28일까지의 6일 동안 망인이 이사건 오토바이를 단순히 등록만 하여두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본 어떤 차종을 현재 운전하느냐는 질문을 문리대로 이해한 망인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용차 자가용에만 체크하고 오토바이라는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망인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령 망인이 이사건 오토바이 등록 시점으로부터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기간, 즉 6일 동안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의 당심 증언이나 모집경위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와 K의 관계, 이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시점과 위 모집 경위서의 작성 내지, 위 증언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2, 3호 중의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 측이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던 망인이 피고측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그 경우 망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피고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일 케이에게 제대로 설명을 들었더라면 망인은 오토바이 사고에 관해서도 보장받을 수도 있는 다른 내용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